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조금 더어 일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은 쉬운 스윙에 관해서 진행을 했다면 은자 오늘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조금 더 컨택이 쉽게 나오는 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은 바로 스윙의 모양을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면 라은자 오늘 진행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공을 맞출 수 있는 방법 뒷땅이나 탑볼의 위험성이 조금 더 적어질 수 있게 조금 더 편하게 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 지난번의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또한 가지의 스윙 방법인 거고 이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스윙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스윙 방법을 하나씩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 바로 정확한 컨택을 만들기 위한 조금 더 컴팩트한 스윙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자 컴팩트한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양쪽 겨드랑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스윙 모양을 만들 때 양쪽 겨드랑이는 가급적 붙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고 스윙을 만들기는 하지만 정확한 컨택을 위해서는 양쪽 겨드랑이가 붙어 있어주는 게 조금 더 편한 스윙을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자 다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고 있는 겨드랑이의 내용이 있는데 자 바로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갈 때 그리고 다운스윙을 진행을 할때 오른쪽 겨드랑이와 왼쪽 겨드랑이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확한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마찬가지의 내용이지만 제가 좀 집중해서 보는 부분은 겨드랑이의 앞쪽 부분이에요 이 뒤쪽 부분이 아닌 앞쪽 부분 자, 우리가 백스윙 모양을 만들고 올라갈 때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인 상태에서 백스윙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팔이 이렇게 빠지는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은 바로 이 뒤쪽 겨드랑이를 쪼우면서 백스윙을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팔이 자연스럽게 뒤쪽을 쪼우다 보니까 점점 뒤로 빠지게 되면서 이런 백스윙 모양이 나오게 돼요 네. 겨드랑이를 쪼으실 때는 항상 이 앞쪽 겨드랑이를 쪼아주면서 스윙을 해주셔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팔의 위치가 몸 앞에 정확하게 위치하게 돼서 조금 더 플레인 위에 있는 모양을 만들게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겨드랑이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은 이렇게 뒤쪽 겨드랑이를 쪼우는 모양이 나오고요 앞쪽 겨드랑이를 쪼우면서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은 이렇게 최 위치가 몸 앞에 위치하게 돼요.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자, 다운스윙 팔로우 피니쉬 넘어갈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 겨드랑이를 쪼으면서 다운스윙을 하시면 은 이렇게 당겨지는 모양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앞쪽 겨드랑이를 쪼아주시면서 넘어가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몸 앞에 위치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겨드랑이를 쪼아서 할 때는 는 지금 보시 지금 들으셨던 내용처럼 양쪽 겨드랑이를 앞쪽 부분을 쪼아주시면서 스윙을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사설이 조금 길어졌는데, 자, 지금부터 백스윙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셋업을 잡고 있을 때, 우리의 겨드랑이를 우리가 일부러 쪼우지도 않고, 일부러 벌리지도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모아져 있는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뒤쪽으로 모인 게 아니라 앞쪽으로 팔이 모여지는 모양의 어드레스 자세가 나오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 겨드랑이가 모여진 상태를 유지를 하게 돼요. 자, 이때 테이크백이 갈때 선은 마찬가지로 일자의 선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스윙을 작게 만든다고 바로 감아주는 게 아니라 선의 길은 일자를 유지하면서 겨드랑이를 붙여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완만한 원이 그려지게 돼요. 일자의 선이 아니라 완만한 원이 그려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클럽 헤드가 무릎 높이 정도까지 왔을 때자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죠. 왼손을 말아주면서 꺾어주면 은자 여기서 백스윙이 멈추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왼쪽 겨드랑이의 앞쪽 부분과 오른쪽 겨드랑이의 앞쪽 부분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쪼아지게 되면서 양팔, 팔꿈치가 서로 굉장히 가깝게 모이게 되고 양손의 위치는 정확히 명치 앞을 위치하게 돼요. 네 어드레스 자세 때처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백스윙이 굉장히 작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 히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스윙은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에는 당연히 탄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작게 가려고 해도 올라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높이보다는 훨씬 더 높은 높이가 올라오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스윙 같은 경우는 좀더 멀리 치기 위한 좀더 크게 치기 위한 스윙이 아니라 좀더 공을 정확하게 치기 위한 스윙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백스윙이 굳이 높아지면서 다른 안 좋은 동작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라인을 태우면서 양쪽 겨드랑이를 쪼아주시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짧은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게 돼서 몸 앞에 위치하는 짧은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게 돼서 바로 공을 때리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앞쪽 겨드랑이를 조아주시면서 좀더 컴팩트한 컨택을 만들, 컴팩트한 스윙, 정확한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쪽 겨드랑이를 조아주시면서 백스윙의 라인은 일자로 맞춰주시고 코킹 방법은 마찬가지로 세 손가락을 말아지어 주기만 하신다면 백스윙이 시작하자마자 말아지어 주기만 하신다면 전보다 조금 더 컴팩트한 스윙으로 백스윙을 만들면서 좀더 정확한 컨택을 만들기 편해지고. 그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편하게 볼을 칠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조금 연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다운스윙을 진행하는 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쉬운 스윙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하는 조금 더 정확한 스윙, 정확한 컨택을 만드는 스윙 이것도 많이 지켜주세요